사법부의 판결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을 구하고 그들의 미래를 보호하고 나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기 내서 일어서 주실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숫자의 횡포로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법부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당은 드디어 염치를 상실한 당이 됐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이 됐습니다. 당의 목적이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한 당이 됐습니다. 그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당대표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찾아낸 것은 그를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었습니다. 당내 반발로 부결됐지만 상관 없었습니다. 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통과시키면 됐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재리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같은 법원칙보다도 더 상위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당헌 바꾸는 것쯤은 껌이었습니다. 이래하여 마침내 그를 위한 이중 방탄복이 완성됐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의 방탄복을 만들고 싶어했던 것일까요 총알이 날아올 것 같아서 필연적으로 그 일은 일어날 것만 같아서 우려가 확신으로 걱정이 그들을 광기로 몰고 간 것이 아니라면 검소한 방으로부터 방탄복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가 자랑스럽게 마련한 방탄복의 성능을 시험해볼 시기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너무나 충격적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9월 8일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악몽의 서막을 여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름 이재명.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 검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그러나 요약해서 정리해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했다는 의미는 검사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범죄구속요건과 범죄 혐의를 확인한 후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제 264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 선고된다면 공직선거법 제 266조에서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이 박탈되게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이재명이 만약 이번 허위사실공표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첫째 국회법 136조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차기 대선 출마를 할수 없게 됩니다. 셋째.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436억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범죄자를 대선후보로 선택한 원죄로 덤터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만약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된다면 지금까지 이재명이 마련한 방탄복 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핵심 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 때문에 일부 방탄복 효과가 있지만 이와 는 별도로 재판은 별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이번 기소권에 대한 재판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 있는데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점제일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게 돼 있고 불복할 경우에 제2심에서 3개월 3심에서 3개월 대략 지금부터 12개월 남짓기간이 지나면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개월이 지나면 국회가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명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라는 질문에 재직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자신이 김문기 처장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김 처장이 기소된 다음에서 알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다른 자리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천 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시 뉴스브리핑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둘째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에서 이재명은 백현동 지역 영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탓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검찰은 이두 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하여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허위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기소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아는 사이였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 처장으로부터 대장동과 관련한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대장동 사업 실무진인 김 처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대장동 관련 의혹이 커지자 김 처장 관련 의혹이 이재명 자신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재명의 거짓을 뒷받침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이재명의 발언이 특히 방송프로그램에 나온 것은 유죄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방송프로그램 특성상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주고 사회자가 질문하면 준비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재명의 고 김처장에 대한 거짓말은 의도적이고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유죄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방송에서의 발언이 사전에 준비됐는지 등도 조사했는데 이 역시 이 대표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는 증거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가고 유동규 전 성남 도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쳤으며 같이 손잡고 찍은 사진도 있는 등 이것을 입증한 사진들이 나온 점도 중요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고 김문기 처장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은 김 처장 과 이재명 당시 지사가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특히 문자와 통화는 결정적으로 재판부를 설득 할수 있는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검찰로서는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 김문기 처장의 직접 증언을 재판부에 제시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이었을 텐데 통화기록이나 오고간 문자들과 사진들은 재판부로부터 객관적 기록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자문을 구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김대준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백현동 지역 용도를 변경한 것은 국토부의 협박 탓이라고 거짓말한 부분도 국토부의 자료를 통해서 유지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이 현실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고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고 주장한 부분은 그 거짓을 주장한 동기 그 거짓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면에서 재판부의 관점에서 그 범죄 혐의의 크기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자체가 찬문학적인 돈과 관련되어 있고 이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김문기 차장이 갑자기 고인이 됨으로써 전 국민의 시선이 이 사건에 향해져 있었던 점 둘째 당시에 그의 죽음이 이재명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컸던 점 셋째 이재명이 그를 모른다고 거짓 해명한 것은 사건의 불통이 자신에게 튈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동기로 볼수 있는 점. 넷째, 거짓 해명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결과 대권이라는 중요한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국민의 표심에 영향을 줄수 있었던 점. 다섯째, 이재명의 거짓의 피해자는 오롯이 전 국민일 이 수밖에 없었던 점. 이상 다섯 가지 사항이 갖는 범죄의 영향과 죄질의 참혹함은 재판부의 관점에서는 백현동 관련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제외하더라도 이재명에게는 아직 여덟 가지의 혐의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의 혐의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한달 후인 2022년 1월 11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이자 주요 증인이었던 김병철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날로부터 정확하게 10일 후인 2021년 1월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세 사람이 불과 40일 사이에 다른 세상으로 갔다는 점. 이세 사람이 모두 이재명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점. 그래서 그 누구도 우연을 주장할 수가 없어 보이는 점. 한 명이라도 우연이기는 어려운 것인데 세 명씩이나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네스의 그림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김혜경 부부 법인카드 유용및 국고손실죄 관련 인물인 김현욱씨가 배소연 수행비서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총 4명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험한 세상이 되었는지 정말 괴탄스럽습니다.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세상에는 사필귀정이라는 게 있단다 악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이치란다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늘이 복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과거의 시기보다 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 좀 서투른 점이 있습니다 미운 털이 아직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검찰 위주의 인사를 해온 점도 마땅치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는 높아심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우자 데미지가 있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고 그점 역시 예쁘게만은 볼수 없는 점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준석 가처분을 처리한 황정수 판사의 재판부 이준석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소연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 이 모든 것이 사법부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위기일 수가 있어서 사법부의 보이지 않는 흐름일 수가 있어서 사법부 구성원도 인간인지라 그들의 기분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어서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사분들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법부 구성원들께서도 이재명 같은 인물이 이 나라 대선 후보의 제1당의 당대표가 된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정권교체를 불과 보름이 앞두고 검수한박이라는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법체계를 망가뜨린 민주당의 광기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법조인으로서는 물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결코 이것에 찬성하실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사법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악을 보라고 선한자의 편에 섰다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쉽고 손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용기 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옳은 결정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큰 위험을 무릅써야 할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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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의 횡포로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법부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치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지만 부디 우리 국민만을 봐주십사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봐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